process of observation, memory, and training that teaches that thing is a process involving the entire mind. 세계 대해서 배우는 것은 단계별로, 단계, 단계 있는 과정이다. 관찰, 네. 관, 그리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다. 네. 뭘하냐 that teaches. 이런, 이런, t 우리에게 보는 것은 이 창의적, 가르쳐주는 그러한 관찰, 그리고 이건 또 뭐냐면, 우리의... 인볼브... 뭐지 갑자기? 생각이 안 나요. 인볼브? 포함시키니다 아, 우리의 전체적인 마인드를 포함한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맞는 것 같아요. 목적이 있으니까. 네. What is ultimately learned? 배우는 것은? 네. 아 배워지는 것은? 네. Is that color c o n t i n u o personal relative? perceived and hard to define.